예. 제가 끝나자마자 카톡했거든요. 키움에서 초단타 치셔가지고 초타석에 제가 앞으로 행복하시라고 했더니 욕하시고 욕하셔가지고 앞으로 은석이 형 행복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은석이 형이 1년좀 넘게 잘 챙겨주셨는데 되게 감사했고 항상 제 롤모델이셔가지고 딴 팀이지만 계속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. 대합님 좋은 선수. 건강하게또야장해에서인사드리겠습니다작년에서을을게 되면, 한국게 되면, 에서인터서감사했습니게 Well, just saw your highlights, so congrats on a good first game. But uh, we definitely miss having you around. It's been fun playing with you. 화요일날 또 만나서 이기하기도 했고, 또 삼성에서 그래도 7년 동안. 지선데 너무 많이 배웠고 또 후배들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네, 야구장에서 더 멋있는 플레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어, 원석이 형이 저한테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떠나셔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원석이 형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같이 하고 할수 있게끔 열심히 해야겠 <웃음> 네, 알겠습니 원석이 형, 그래도 정, 정 많이 들었는데 아프지 말고, 가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근데 다녀와서 승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. 신임 때부터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원소, 같이 마 나의 릴렉크에 엑싱해 내가 엄청 엑싱해 키우면서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. 원석영형 감사합니다 고죠 아까 얘기했는데 원석이한테 아프지 어. 어, 말고 열심히 좋은 성적 내세요. 일단 부상 조심하고 어. 원석이 화이팅 <웃음> 장비 감사했습니다 원석이 네아 오늘날 기막혀서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. 파이팅. 삼성 입단 동기였는데요.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어,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오래오래 야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형 depende. 거기 가서도 잊지 마시고 그 oh 이제 제가 머리 쪽으로 완전 고이 가면 그거는 일부러 던진 게 아니고 빠진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어, Rut, 어, 어. 짧은 기간이었지만 잘 챙겨줘서 감사합니다. 감사했습니다. 감독님 <웃음>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앞서 보고 싶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저... 너무 감사했고 또... 음... <목소리> 감사했습니다. 그, 그 말이. 갑작스럽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서도 잘 하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원석아, 원석아, 같이 테미쳤어야지 어디 갔니? 뭐 원석이는 스무 살 때부터 같이 야구를 하다가 또 그때도 트레이드로 또 헤어지게 됐었는데. 다시 삼성 오면서 같이 야구를 쳐서 너무 좋았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같이 은퇴하자라고 삼성에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좀잘 지내고 있었는데 뭐 사람 일이라는 게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키움이나 또 좋은 팀에 갔기 때문에 이제 야구 인생은 너도 얼마 안 남았고 나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잘 태우자 원서가. 대구원 파줄게 대답해라 어, 파이팅 이 원석이가 진원가 오르려고 왔는 보고싶다